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업데이트 떡밥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봐 보도록 하죠. 이번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그 개발자 트위터에서 Who is that Pokemon? 어, 번역하면요. 은 이거 그 포켓몬은 누구입니까? 라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이 하나 같이 올라오게 되고요 솔직히 이것만 봤을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많이 봤는데 이거 그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용 맞나요? 아니면은 이거 이번에 새로나오는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애니레전드에서 업데이트 되는건가? 나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서 업데이트 되는게 맞다고 합니다 애니 레전드 에서 업데이트 되는게 아니구요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 에서 업데이트 되는게 맞대요 이거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용 맞나요? 어 맞아요 이거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용인가요? 맞아요 어 그리고 또 이게 댓글에 애니 레전드용인가요? 하면 n nope. o 아닙니다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용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뭔지 좀 찾아봤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어테곤 타이탄, 징계거인, 어, 그리고 아니면 이게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피카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어테곤 타이탄, 그 징계거인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는 아마 이 사진 때문에 네, 징계거인이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네, 징계거인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야의 이름 자체에 포켓몬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이거 포켓몬이다 이거 어떤 포켓몬이냐 이 포켓몬은 누구냐 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켓몬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래 사실 포켓몬스터도 애니메이션인데 등장을 안했어 지금까지 올스타 타워 디펜스는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는 아직까지 포켓몬이 안 나왔거든요 포켓몬이 그렇게 유명한데 네 그래서 아마 포켓몬도 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는게 피카츄 네 피카츄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어, 이번에 설마 피카츄 등장하나요? 아니면은 뭐 피카츄 아니면은 뭐 전설 포켓몬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드디어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 포켓몬스터가 등장을 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 피카츄가 등장을 하면 챔피언으로는 등장을 하지 않겠죠 자 그럼 만약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피카츄가 등장을 한다면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한번 알아가보도록 할게요 자 피카츄가 등장할 거는 아마 여러 개가 있기는 하겠다만 악마열에도 이렇게 스페셜로 등장한 것만큼 피카츄 역시도 스페셜로 등장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새로운... 뭐 등장을 해서 여기에 이제 포켓몬 이라고 해서 피카츄가 등장을 하는게 아닐까 음 포켓몬에서 새로운 포켓몬이 등장을 해서 이제 포켓몬을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카네키 그 도쿄굴이나 뭐 여러가지 챔피언 뽑는것처럼 아 챔피언이래 여러가지 그... 능력치 스탠드같은거 뽑는것처럼 아마 피카츄나 뭐 라이츄, 꼬부기, 뭐 버터풀, 도란 뭐 이런 캐릭터들 이런 포켓몬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우리도 뭘 볼에서 뿅 하고 나오는 식으로 뽑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마 피카츄도 거의 전투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 대결이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닐 거고 그냥 포켓몬을 옆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약간 스탠드처럼 소환을 해가지고 음.. 그렇게 사용을 하는게 아닐까? 이렇게 이게 뭐 옆에? 아니면 그 위에 뭐 이렇게 등장을 해서 나와가지고 뭐 똑같이 Z 아니면은 X, C 이런 스킬을 사용해서 어, 포켓몬을 공격하는게 아닐까? 포켓몬을 어, 전투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거마다 모두 다 특성마다 이 스페셜마다 그런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거 공격력이냐, 방어력이냐, 차크라냐 뭐 이런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포켓몬도 마찬가지로 그런 스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켓몬도 아마 내가 볼땐 근데 포켓몬이니까 차크라 하니까 어,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해고요 애니파이팅 지뮬레이터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니까 우리 추가적으로 제대로 된 어, 뭔가가 새롭게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니게임 같은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튜토리얼이나 이런 건 없어도 되는데 뭔가 미니게임 방식,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놀수 있는 거 어, 너무 오토만 돌리는 거 말고 사람들이랑 같이 놀수 있는 거 그런 게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어, 포켓몬스터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아 포켓몬스터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구나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포켓몬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차피 그 떡밥이 이거 하나밖에 없고 포켓몬스터에 대해서 등장을 한다 라는 이야기만 거의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포켓몬스터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뽑기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스페셜이 총 아, 보석이 총 11,600개 정도 있으니까 만총 아, 600개니까, 1,16,000개. 아, 어 죄송합니다, 11만 6 0개 정도 있으니까 아마 포켓몬스터가 등장하면 그래도 전설급 포켓몬은 하나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아무튼 이상 백나릉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짠.